어 쟤네 뭐야. 뭐지, 망고? 얘네 뭐야, 귀엽게 왜 둘이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? 어, 어, 얘네 뭐야. 귀여워. 아, 일어났다, 일어났다. 아. <웃음> 너네 귀엽게 여기서 뭐해? 응? 얘들아? 아기들 자고 있네 쌍둥이 같다 진짜 망고 망고 차리 멋지. 어이 눈 커졌어. 눈이 커졌어. 근데 망고는 <웃음> 커져도 못지않고 체리는 망고만 하게 안 커져. 눈이. 네, 이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너 네, 진짜 많이 네, 다 네, 네, 네, 네, 통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응? 체리! 너가 체리. 어, 너가 체리. 왜? 손에서 나는 냄새가 신기해? 어, 넌 아직 졸려? 둘이 꽁냥꽁냥이야? 꼭냥,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야? 아니면 그냥 둘이 좋아서 그루밍 하는 거야? 이렇게 보면 귀엽겠네. <웃음> <웃음> Thank you.